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퍼팅 스트로크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퍼팅을 어떻게 하냐면 스윙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얘를 어깨로 갔다가 어깨로 가요 다시 어깨로 갔다가 어깨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깨로 가게 되면 체가 땅에서 빨리 떨어집니다 체가 땅에서 빨리 떨어지면 일단 정확도가 떨어져요 공이 공을 이공 맞힐 때 보세요 체가 빨리 떨어지면 공을 맞힐 때이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낮게 갔다가 낮게 맞아야지 공은 바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높게 들어 나갔다가 낮게 들어오면 이상한 스핀이 먹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낮게 가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물론 어깨로 가는 거가 맞아요 어깨로 가는 건데 이체를 가지고 체를 들고 어깨로 이렇게 체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체는 손에 걸려 있는 느낌으로 해서 보세요. 자. 체를 내가 어깨로 체를 이렇게 바이킹처럼 얘를 들고 얘를 들고 요런 느낌으로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걸리고 체는 밑에 있고 얘를 거의 끌다시피 얘를 끌다시피 어깨로 끌고 가야지 얘를 들고 드는 방법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 볼게요 깍지를 껴서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면 팔꿈치가 어, 나를 향해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날 거예요 나를 향해 붙는 느낌이 나면 이거를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깍지가 당기는 느낌 왼쪽 갈 때는 왼쪽 깍지가 당기는 느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왔다 갔다 그러면 제 손바닥을 보시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주먹을 쥐, 쥐고 어깨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이런 방법으로 퍼팅을 한다면 이게 헤드가 올라간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닌 땡기는 느낌 다시 땡기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등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등으로 체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두 가지의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어깨로 들고 어깨로 드는 파팅 스트로크 두 번째 등으로 당기고 등으로 땡기는 커팅 스트로크. 훨씬 헤드가 낮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높게, 높게 가면, 높게, 높게 가면, 공이 통통통 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낮게, 낮게, 낮게, 낮게 가면, 공이 땅에 붙어서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땅에 붙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퍼팅 그립에서 확실히 손바닥 아까 저희가 이렇게 깍지를 꼈죠? 그리고 손바닥을 열었죠? 이 방향으로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퍼팅을 할때 이렇게 덮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 깍지 낀 방향, 이렇게 깍지 낀 방향에서 이렇게 손바닥 보이죠 이런 느낌 뭐 검지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왼쪽 검지를 이렇게 세개 오른쪽에 세 손가락을 덮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상태 팔꿈치몸 요런 느낌으로 해서 오른쪽 땡기고 왼쪽 땡기고 근데 이거 할때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른쪽 땡길 때 헤드만 가지는 않죠 오른쪽 땡길 때 통으로 가는 거 보이죠 왼쪽 당길때 통으로 가는거 보이죠? 팔꿈치도 같이 움직이는 느낌 자, 팔꿈치 그러니까 제가 어깨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몸을 써야지 절대로 얘를 가지고 어깨로만 체를 들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걸로 한번 땡기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입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ood day! Bye!